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해당 과정에서 NADH가 생성되는 단계가 어디냐? NADH. 답은 5번입니다. 그리세르 알데하이드 3인산이 1, 3, 2인산 그리세레이트 만들어지는 단계였습니다. 18번. 놓치기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그다음 18번 됐고, 19번, 20번 나머지 부분들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20번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20번 포도당의 대사 과정 중 산화적 인상을 통해 ATP를 생성하는 과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산화적 인산화단 얘기는 산소가 관여된다 이 말입니다. 산소가 그래서 답은 2번 TCA 회로입니다. TCA 회로 그 다음 넘어가서 21번 문제도 어봅시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 피루부산의 산화적 탈탄산 반응에 참여하는 인자는 피루부산 탈수소 효소에 의해서 피루부산의 산화적 탈탄산 반응에 관여하는 것은 답은 1번입니다. 1번1번 TPP, 그러는 그러니까, 티아민 피로퍼스페이터, 티아민, 티아민, 그다음 NADH, 뭐 FAD, NAD, FAD, 그다음 여기 나오는 것이 폴레이트 엽산 그러는 거고요. 나머지 이 부분이 뒤쪽에도 나올 겁니다 리포익에시드 리포산이고 뭐 PLP 코엔자임 A SH는 끝에 티올기, 싸이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엔자임 A의 끝부분이 싸이올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는 거고 지금 나오는 이 이름들 약자도 풀네임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한번 좀 익혀두시면 은 나중에 아마 바이타민, 미네랄 이런 쪽하고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 다음 22번이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이냐?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난다. 자, 답은 자, 미토콘드리아에서만 일어난다. 답은 뭐이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답은 3번 TCA 회로입니다. 자, 해당 과정은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세포질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두 가지가요, 지방산 또 마찬가지고, 어, 미토콘드리아하고 세포질 두 가지 동시에 다 어, 활용을 해야 되는 반응이, 요, 당신생과 요소회로입니다. 자, 당신, 요소, 이렇게 기억을 좀 하자. 당신생, 그 다음, 요소회로는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를 동시에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활용을 해야 되는 반응이에요. 이해를 하시고. 23번 같은 TCA회로, 다른 말로는요, 이런, 이런 용어를 씁니다. 클랩스 사이클, 클랩스 회로라고도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말로 는 사이트리게시드 사이클, 사이트리게시드 구연산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연산 회로라고도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있다면 은 이게 다 TCA 회로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TCA는 뭐 약자입니까? TCA가. 답을 할수 있습니까? 그냥 TCA, TCA 그랬는데, TCA가 뭐의 약자입니까? Tricarboxyl이 계시입니다 Tricarboxyl. 그러니까 탄소가 세 개인. 자, 그, 고게 TCA 회로 속에 나타나는 물질은 굄니다 자, 1번 아세티게시드 나타납니까? 2번 말론이 계시더 말론산 나옵니까? 3번 숙신이 계시더 숙신산 혹은 쑥신산 나와요? 나오죠 그죠? 그다음 4번 타르타리 게시드 주석산이 TCA 회로 속에 나타납니까? 아니죠. 5번 프로피온이 계시도 프로피온 산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자, 핏시 사이클에 나, 나타나는 물질들, 석신산은 나옵니다. 자, 무슨, 무슨 산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다, 자, 본인이, 본인이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런 문제 같이.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 24번. 피로브산 탈수소 효소 복합체와 관련 있는 바이타민은 뭐냐? 답은 4번입니다. 리보플라빈 판토텐산입니다. 자, 지금 나오는 게 보면은 효소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자, 효소가 나올 때그 효소에 조효소가 또 필요합니다. 조효소에 조요소에 지금 보시면은 조효소 구성성분이 바이타민 종류 필요합니다. 그 다음 금속 이온들도 필요할 거예요. 자, 이, 이게 한 세트로 묶여집니다. 세트로 묶여지기 때문에, 어, 우측에 설명 있는 거 보세요. 피루부 산 탈수소 효소 컴플렉스 관련 있는 효소는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 (TPP), FAD, NAD+, 코엔자임 A, 니포산, 그 다음에 조여소 전구체가 되는 비타민이에 TPP가 티아민 피로포스페이트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티아민이 비타민, 티아민이 필요합니다. FAD 약자가 뭡니까? 플라빈 아데닌 다이뉴클레오타이드, 그냥 플라빈이 필요합니다. NAD, 나이아신, 나이아신 필요합니다. 코엔자임 A에는 탄토텐산이 필요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 효소, 조효소, 바이타민, 미네, 미네랄, 한 세트로, 한 세트로 자기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 25번,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문제 나오면 쉽지, 그죠? 자, TCA 회로 시작 물질이 뭐냐? 피루부산입니다. 피루부산이에요. 자, TCA 회로는 피루베이트 산화로 시작하는데, 아세칠코에 의해 완전한 산화는 TCA 사이클을 따라서 이루어진다. 자, 이 부분이 어, 해당 과정의 결과 생성물이 결과 생성물이 피루보산이었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피루보산이피루보산이그 다음 단계 어떻게 해서 TCA 사이클로 들어가느냐 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자, 26번 마찬가지 ATP을 몇몰 만들 수 있느냐 몇분자 만들 수 있느냐 이 얘기가, 자, 간에서 일어난다 그러고, 피루부산 한 분자가 있겠습니다. 피루부산 한 분자가 완전히 산화되었다면, 자, ATP 면모를, 몇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좌측에 설명했는 거 보세요. 피로부산이 완전 산화된다는 얘기는 NADH 몇몰이냐 4분자가요 네 FADH 한분자가요 GTP 한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자, TCA 사이클에서는 아세틸코에이로서 시작하면 요 NADH 세세분자가요 FADH2 한 분자고 GTP 한 분자입니다 그러면 은한 분자가 NADH가 네 분자가 됐는데 이건 어디에서 왔느냐 그걸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피루보산이 아세칠코에 만들면서 생성되는 NADH입니다 자, 그걸 생각을 하시고 ATP 관계된는 부분을 쭉 한꺼번에 자기 것으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좀 건너뛰어서, 건너뛰어서 36번으로 갑시다. 자, 36번에. TCA 회로를 우리가 봐야 되겠다. 그죠? TCA 회로에서 ADP 또는, ADP 또는 AMP에서 활성이 촉진된다. 그 다음 ATP나 NADH에서 저해된다. 자, 이 얘기는 그 어떤 효소 활성이 저해되고 그 다음 활성이 촉진되는 이 관계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효소가 자, 무엇이냐? 36번에 에, 답은 2번입니다. 자, isocytrate dehydrogenase라는 효소인데, 상당히 조금 이런 문제 나오면은 어,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느껴져요. 자, 그러면은 TCL 사이클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자. 자, 보도록 하자. TCA 사이클을 열어서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TCA 아, 사이클 열기 전에 이 부분을 하나 보고 갈까? 자, 우선. 자, 근육에, 근육에서 아까 우리가 피로보산까지를 포도당 글루코즈가 피로보산까지 해당 과정을 거쳐서 피루부산이 만들어진다 얘기를 했고, 이 피루부산이,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변해버리면은 근육통이 오잖아. 그죠? 그 젖산으로 만약에 변화되어 있다면 근육통이 오는데 이 젖산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젖산이 분해가 돼서 해, 결 해소가 되느냐? 그 회로가 지금 코리회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회로를 타고 간으로 갑니다. 자, 젖산이 피를 타고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이 젖산이 피루부산으로 변화되고 이 피루부산이 포도당으로 당 신생과정에 이용되어 가지고 다시 혈액을 타고 공급을 온몸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코리회로, 코리회로 자, 이거 자주 이렇게 질문에 나타납니다. 보시면 은 코리회로에서의 젖산, 자, 미토콘드리아가 없는 적혈구는 물론 운동개시 직후 혹은 고강도 운동을 하는 근육에서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 은 해당 과정에서 생성되는 젖산을, 이제 해당 과정에서 젖, 생성되는 젖산을 혈액으로 방출하는 이 코리 회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알라닌 회로가 있습니다. 자, 알라닌 회로, 코리 회로, 알라닌 회로. 자, 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회로입니다. 자, 알라닌 회로에서 알라닌 이제 설명했는 거 보세요. 자, 글루코스를 소모하는 조직에서 해당 과정과 혈당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인 간에서의 당 신생 경로를 연결하는 회로, 아까번 코리 회로 외에 이 알라닌 회로가 존재합니다. 이 알라닌 회로가 자, 어디 골격근에서 글라이코겐 및 단백질의 분해 산물 그러니까 단백질 분해 산물이 피루보산과결합돼서 알라닌을 만들고 알라닌이 혈액을 타고 간으로 갑니다. 그래서 알라닌이 피루보산으로 바뀌어주고 또 당신된 경로로 들어갑니다. 호리회로, 알라닌회로 보시고 기억을 좀 하세요. 그 다음 t c 세크를좀 봐야 되겠는데 자 구연산회로 자 앞에 화면 확대가 안되나?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가지고 피루브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에 a t p 몰 NADH 몰 만들어졌습니다 피루브산이 젖산 또는 에탄을 반응을 일으킬 경우가 있고 피루브산이 TC a 사이클 들어가기 전에 아세틸 코에이가 만들어집니다 아세틸 코에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NADH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아세틸 코에이가 옥살로아세트산, OAA라고 약자로 부를까요? 자, OAA를 거쳐서 아세틸 코에이 반응하면은 구연산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구연산 회로 속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중간 산물과 ATP 만들어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자, 세부적인 과정을 봅시다. 자, 여기에서 옥살로 아세트산이 아세칠코에이와 구연산 생성 효소에 의해서 구연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구연산이 아이소 구연산으로 변화가 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에, 탄소, c CO2, o CO2가 제거되면서 여기에 NADH NADH 어디에서 생성되는지 보세요 아이소 구연산에서 NADH 1mol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알파키토그루타르 산에서 숙신일코에 만들어지면서 NADH 1mol 그 다음 숙신일코에서 에 숙신산 되면서 GTP 1mol GTP 1mol 숙신산이 푸마르산으로 변화되면서 FADH2 1몰 그 다음 푸마르산이 말산, 말산이 옥살로아세트산이 되면서 NADH1몰 그러니까 NADH 1,2,3, FADH2 1, GTP 1, 1몰 3, 1, 1 각각 어느 과정에서 만들어지느냐. 자, 이 부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해를 하시면은, TC a 사이클 속에서의 문제는 그렇게 에, 문제 푸는데 애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 관계를 한번 볼까? 여기 구연산 회로 네 군데 조절 작용을 가지고 있는 네네 네 곳이 여기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피로부산이 아세칠코에이로 아세칠코에이가 옥살로아세트산과 결합해서 구연산이 만들어지고 자,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촉진시키는 것과 억제시키는 것. 자, 플러스 촉진. 그러니까 색깔은 지금 이거 푸른색으로 표시를 했네요. 그 다음, 붉은색으로 억제. 자, 억제, 억제. 왜 억제가 되느냐. 억제 보세요. 자, 예로서, NADH, 숙신일콜, 구산 뭐, ATP가 많으면은, 이, 아세틸코에이가 구연산이 만드는 이 스텝을 억제를 시킨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ATP가 많다, ATP가 많다, 그 얘기는, 이 TCA 사이클을 천천히, 어? 에너지 그렇게 풍족하니까, 그렇게 만드는 거 빨리 만들 필요 없어 억제시켜 준다는 얘기야, 그죠? 그다음 나머지 마찬가지 이 중간 산물이 많으면은 그 반응이 억제되는 피드 피드백 인히비 응? 자 일어납니다. 자 이와 같이 억제, 촉진, 억제, 촉진. 뭐가 억제시키고, 뭐가 촉제시키냐. 자, 칼슘이온은 지금 다 촉진을 시키고 있고요. ATP라든지 중간산물이 많으면 다 억제시켜버려요. 자, 이런 형태로 지금 조절작용을 하고 있다.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음. 문제를 풀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자, 좋겠는데 에너지 총 자, 에너지 관계를 한번더자 보고 갈까요? 자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가자. 자, 에너지 관계는 자, 해당 과정에서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 한 분자가 해당 과정을 거치면피로부산까지 나올 때 ATP 이 몰, NADH 이몰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 그 다음, 피루보산의 산화 곱하기 2 되어 있는데, 그 다음, 구연산회로, 자, 피루보산의 산화, 피루보산이 아세칠코에이 만들어지면서 NADH2몰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피루보산이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왔는 경우입니다. 자, 들어왔고요. 그다음 TCA 사이클을 돌면서 자 TCA 사이클을 돌면서 자 여기 보세요. 자 해당 과정까지가 피로보산이 만들어졌고 자이 피로보산이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와서 아세틸코에이가 되면서 NADH 1몰 1몰인데 이게 피루브산은 포도당은 6탄당 탄소 6개인데 피루브산은 3탄당이잖아. 그러니까 피루브산 두 분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곱하기 2 이렇게 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NADH 만들어졌다. 그다음 요 단계가 이제 아세틸코에이입니다아세틸코에이가 t c a 사이클을 돌면서 NADH3 곱하기 2 FADH2 1 곱하기 2 GTP1 곱하기 2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아세칠코에이가 아세칠코에이로부터 만들어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예요 그래서 자 NADH는 합해서 여기에 3 플러스 1 해서 4 NADH 이렇게 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봤을 때자 음,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진 NADH가 어디에 있냐 하면 세포질에 있어요. 아시겠어요? 세포질에 있는 NADH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옮겨져야 돼요. 자, 옮겨질 때 옮겼을 때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아까 얘기했듯이 간, 신장, 심장 심장에서는 NADH가 그냥 NADH로 미토콘드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간, 신장, 심장 심장에서는 자 OATP 만들어진다. 그다음 그다음 나오는 게 뇌골격근에서는 들어오는 길이 달라요 자, 그 길이 달라서 3ATP 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질에 있는 NADH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오는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다 그두 갈래 길에서 간과 신장과 심장에서는 NADH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뇌 골격근에서는 NADH로 들어오지를 못하고요, FADH2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5mol 곱하기 2, 그래, 3 ATP 만들어집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에너지 관계에 대해 가지고, 어? 문제 나오면은, 맞출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 막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가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아시겠어요?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탄수화물 대사에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단백질, 뭐, 지방 할것 없이 다 여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이 이 문제, 에너지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이 틀을 꼭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 의미가 있지.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맞췄다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ご視聴がい<笑><笑>